식품위생법의 음, 신구법 비교 한번 자, 보고 들어갑시다 자, 저번에 한번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에 자, 이 내용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을 해서 제31조 3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확인 한번 만약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해서 했는데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은 다시 어떤 확인 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어요. 다시 확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검사를 할수 있다. 이걸 지금 이 조항을 넣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현재 우측에 현재 2021년 7월 27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 전에 교육의 제 56조 식약처장은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2년이 아니고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바꿨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 개정되었다 그 다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뭐, 삭제도 하고, 자, 변경이 되었다. 그 다음, 어, 규정이, 뭐, 제4호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를 부과한다. 자, 벌칙 조항은 나중에, 우리가 벌칙, 식품위생법 벌칙에서 한번 상세하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3단 비교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뭐, 무엇이 정의되어 있는지,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 2조 정의 목적 정의는 꼭 읽어보세요.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 집단급식소 범위는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그 다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시행규칙에서 자 법제 88조 2,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 제공한 식품 식품 자 병원에서는 병원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됩니다. 환자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식에 일반식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 얘기입니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법제 8 8조 제2항 제11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이 자, 이겁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 사항입니다 자, 자세한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뭐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창기, 도마, 칼, 행주 등그 밖, 및그 밖의 주방 용구 연구 등 용구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 살균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다음 배식하고 남은 음식은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 보관의 폐기용이나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시켜준다. 그러니까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이나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보관해라. 그 다음 법제 8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간의 다음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라. 일부 항목, 모든 항목은 2년마다 다 받아라.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받아라. 모든 검사 항목을 하는 연도의 경우는 1년마다 받아야 되는 이 조항은 그 속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 마을 상수도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잔류염수에 관한 검사를 제외하고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장한 지역에서는 규칙제 2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서 검사해라. 그 다음 동물, 동물 내장을 조리하면서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은 세척하고 살균해라. 법제 47조 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시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조항이 따라야, 조항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법에서 정의를, 법의 정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품 등 그랬는데, 식품 등, 등이 뭐냐? 그 다음, 용기 포장 정의됐고, 공유 주방이 뭐냐? 자, 공유 주방이란, 이렇게 법에서 정의를 하겠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공유 주방이라고 한다. 공유주방 정의 꼭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위해가 뭐냐. 위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위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겠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것. 그다음, 그 다음 구 영업, 우리가 영업, 영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업이 뭐냐? 이 얘기예요. 자 영업,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사람을 영업자라고 그래요. 그럼 영업을 이렇게 법에서는 정의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한 내용을 식품 제조업 등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앞으로. 그 다음, 앞쪽에서 얘기는, 자, 한다, 말한다. 이 경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도 영업에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공유주방. 그 다음, 영업자는 위에 이제 영업에 우리가 법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영업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허가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고, 어떤 경우는 등록만 하면 되는지. 세 가지 영업을 할수 있는 영업자가 해야 될, 해야 될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자, 이 부분 앞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않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급식시설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 영으로 정했을 때몇 명? 한번 급식할 때 50명 <웃음> 이상. 자 대통령 영 시행령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이 내용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뭐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후생기관을 의미한다 그 다음 식품이력추적관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식품제 식품을 제조 가공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만약에 식품의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그 식품 추적을 빨리 하고 원인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인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 여러 가지 뭡니까 이 I.T.사는 뭐 발전되고 이러니까 이 처음 식품 식재료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러는 그 기록 이 식품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이런 관리 기록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다볼수 있도록 지금 자꾸 상세하게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중독을 뭘 식중독이라고 하느냐? 식중독. 자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인체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중독이란,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에서 우리가 식단 그럽니다. 식단. 뭐, 영어로 뭐 메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단이라는 게 법에서 정하는 식단이 뭐냐. 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 이름, 음식 명, 그 다음에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그럼 이 식단은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영양소 몹시입니다. 쉽게는 식단 작성을 해서 조리방법, 조리인력까지 다 고려해서 이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조리해서 음식을 만든다, 기획서입니다. 그 다음 식품 등 취급은 누구든지 판매 관로소개해보세요.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는 제공을 포함한다. 이야 같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도 여기에 식품 취급 이 기준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자,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 뭐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라 그 다음 제2항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도 역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따루어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이하 식품 등 이렇게 위생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겠다 자, 총리령 열어볼게요 보시면 은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식품, 식품청가물 제조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라. 위생적으로 취급해라. 그 다음 3. 원료 제품 중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라. 4. 마찬가지. 식품 등 보관, 운반, 진열, 보관, 운반, 진열 시에도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라. 이 경우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 종사자들이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제조가공, 수입품 포함 최소 단위,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식품 또는 식품 청가물을 허가받지 않아야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 하고 판매 목적의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되고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나하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 7. 식품 제조 가공 처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거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용 하라고 도마 하나로서 사용하고 있다. 벌칙이 따르겠죠. 그 다음, 8. 유통기한이 겸과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것이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위생적 기준에 관한 취급 기준 됐고요. 그 다음, 제100조 과태료 이제 부과 기준. <웃음> 지금 앞쪽에 위반했는 경우가 다이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자, 이 부분이, 자, 법제 3조 8, 법제 88조 준용하는 경우 포함해서 위반한 경우, 식품 첨가물,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사용조리,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 등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자, 1회 적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 나 식품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 조리실, 포장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1차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그 다음,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내부의 설치류, 위생해충 방제 구제하지 아니하여 설치류, 위생해충 배설물 등이 발견됐다. 100, 200, 300. 식품 등 원료,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지 않았다. 30, 60, 90. 그 다음, 식품 보관, 운반 진열 시에 식품 등 기준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유통기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아야 하거나 냉동, 냉장 시설, 운반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을 때, 자,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에, 영업자는, 어, 제외한다. 100, 200, 300. 종류가 참 많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자,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자, 이 경우에, 과태료 1차, 2차, 3차 위반, 이거, 과태료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참 어렵죠. 그렇죠. <웃음> 그 이렇게 묻는 문제는 가능하면 출제 안 되면 좋을 텐데, 물어버리면 우리가 또 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문제, 출제 문제 된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음. 자, 7조, 6조, 어, 5조, 제4조, 위의 식품 판매 금지. 자, 이거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벌칙이 무겁습니다. 나중에. 벌칙하고 뭐, 연계시킵시다. 그다음 병든 동물 등 판매 금지. 자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려 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채취,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시행 규칙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된 병등 고기 등을 법제 5조의 총일정으로 정하는 질병. 질병은 이런 것이다. 자, 질병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3.1로 다음 오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추 전염병. 그 다음 2. 자, 이건 기억을 좀 합시다.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튜렐라, 선모충자네개는 기억을 좀 합시다. 이 병에 걸린 것은 절대 판매하면 안됩니다.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튜렐라, 선모충증그 다음 제6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성분 규격이다. 성분 규격이다. 성분 규격만 기억을 좀 하시면은 기준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질문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자 성분 규격. 누구든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약처장이 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7조 1항 제2항에 대해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 합성품 및 첨가물 이를 함유한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된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식품, 7조의 식품 또는 식품청원에 관한 기준 규격에, 기준 규격에 규격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근거로 삼아라. 이게 뭐냐 하면, 자, 식품, 식품, 청가물의 기준 규격이 1. 제1항 식약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정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널리 알려라. 1.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뭔 기준이냐.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다. 자, 이걸, 그 다음에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자,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자, 이걸 이제 누가 식약처장이 고시해 준, 준 내용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보면 되겠고 그 다음 권장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장규격 이게 뭐냐 자, 기존에 식약처장이 판매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식품이 나오잖아. 그죠? 자, 아니한 식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규격이 정해질 때까지 우려가 되는 성분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권장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권장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제7조 3, 농약 등 잔류 허용 기준을 농약 등 잔류 허용 기준도 이렇게 정합니다. 이때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 7회 4. 기준 규격 관리 계획. 자, 누가, 누가 관리 계획을 세우냐.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그 다음,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품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 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수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해놨죠. 추진해야 된다. 강제조항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5년마다 이렇게 기본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라. 관리 계획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을 해야 하냐. 이런 사항 포함해라. 자, 이런 사항 포함해라.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조의 4부터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